아, 예. 아, 온, 아, 이 시간에 하여튼, 그, 기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2차 자각증상 중에 기침이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침. 그럼 기침이 제가 사실 뭐,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아, 우려가 되는, 어, 그런 2차 자각증상이다. 여러분, 기침이 왜, 왜난것 같습니까? 왜? 기침이 왜 날까요? 그 뭐, 여러분, 대충 추측은 하시겠죠, 그죠? 어. 일단 가스가, 배 속에서 가스가 올라오다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꾸 폐 쪽으로 꼬리를 남기면서, 이게 쑥 빠져나가야 되는데, 꼬리를 남기면서 자꾸 폐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이런 뜻이거든요. 그왜 꼬리를 남기게 되느냐? 어? 왜 자꾸 목에 가스가 들러 붙으면서, 어, 염증을 유발시키느냐? 어, 편도에도 붙고, 후두에도 붙고, 하면서 염증을 유발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처법은 사실은, 아, 뭐 대처법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한번 보시다. 일단은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두 가지 요인이. 아, 한 가지는 상압이 대칭. 상압이 대칭.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일단은 서서, 일어나서, 서서, 이제 활동을 조금 많이 하시게 되면 기침이 날 수가 있어요. 기침이 날 수가 있고, 혹은 고개를 한참 숙이고,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탁 들면 기침이 날 수가 있어요. 아, 기침이 날 수가 있고, 또 뭐, 서 있거나 고개를 안 숙였는데도, 뭐,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기침이 나더니만 멈추질 않는다. 아,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 그, 기침이 시작되는 어떤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근데 어떤, 어, 그 원인은 분명히 한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음식을 먹고 배속에서 발생되는 소화 과정 가운데 발생되는 가스. 가스가 올라오는 힘이, 자, 창자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가스가, 어,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우리 TV에서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콧불소나, 이렇게 덜소나 이렇게 코끼리 이런 것들이 막 푹, 푹 하면서 이렇게 호흡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근초들을 먹고, 어, 이 창자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가스가 발생하는 거그 동물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가스를 정상적으로 계속 배출을 해주게 되거든요. 배출을 하 뭐, 어게하든 자기들이 뭐, 이렇게 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 제가 뭐, 예전에도 이, 예를 들었지만, 소, 소 같은 경우도, 어, 밥을 먹고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서 이제 소가 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가 체해서 배가 빵빵해져갖고, 이체끼를 뚫어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가스를 못 빼주면 소가 죽을 수도 있다. 어, 그 TV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를, 코에다가 이렇게 침을 놔서, 어, 채끼를 떨어뜨린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뭐, 트림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트림이나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트림이 나온다, 뭐 재채기가 나온다, 기침이 나온다. 이것도 전부 다 가스가 지금 올라오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이렇게 하면, 어, 생각해 보시면, 그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쪽이 왼쪽 소장입니다. 왼쪽 소장. 이 빨간색은 대장이고요. 어, 대장이고, 아, 이쪽이 왼쪽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 소장.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죠. 그냥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사진으로서는 참, 이런 그림을 보기 힘들고 제가 여러분들이 치료 원리를 설명하는 중에 이런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왼쪽 소장이 오른쪽 소장에 비해서 양이 더 많아요 길이 도더 길고 더 꼬불꼬불하고 부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왼쪽 소장이 왼쪽 소장이 오른쪽 소장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좌우 비대칭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로 몇십 년을 살았다 혹은 뭐 왼손잡이로 몇십 년을 살았다. 자, 이런. 오른손잡이로 몇십 년을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오른쪽 부분, 이 오른쪽 부분의 혈관들, 근육도 점점 커지고, 혈관들이 커지고 오른쪽 부분의 창자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로 말미하면서 좌우 비대칭 현상이 벌어집니다. 척추도 슬슬 휘기 시작하고, 골반도 틀어지기 시작하고, 나이 이제 한 50, 60 되면 소화불량 증세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노화 현상, 늙어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오른손잡이로 오랫동안 살게 되면, 결국은 오른쪽 뇌까지도, 어, 전부 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 왼쪽 창자가 더 크다. 자이 말은 뭐, 무슨 뜻인가 하면 어, 물론 왼쪽 창자에서 어, 더 크고 그러니까 왼쪽 창자 내부 압력이 더 오른쪽에 비해서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압력이 가스, 가스가 창자를 팽팽하게 팽창되게 되거든요. 그니까 러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발생하면서 이제 왼쪽 창자에서부터 가스가 발생하면서 왼쪽 창자가 빵빵해지게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면서 오른쪽 창자도 이제 팽창되고 그런 현상인데 이게 어떤 뭐 창자가 이제 전체적인 연동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창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왼쪽 창자의 압력의 힘에 의해서 가스가 위로 이렇게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밀려 올라오게 되고 자, 이걸 밀려 올라오는데 양쪽에서 폐가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수축 팽창 수축 팽창해지면 가스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밀어 올리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코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가스 모든 가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 그냥 한 90% 90% 이상은 창자에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 뭐 5에서 10% 정도는 이제 코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코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을 먹고 뭐 숨을 쉬는데 냄새가 난다 이게 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어, 음식을 먹었는데 낮에 먹었던 뭐 카레 냄새가 계속 난다. 가스가 올라오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죠? 렇 근데 만약그 냄새가 폐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면 폐에서 본능적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폐에서 본능적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기침이나 그러니까 재채기나 이런 걸 통해서 밀어내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자, 왼쪽 창자가, 오른쪽 창자에 비해서 더 크고, 더 가스로 인한 압력이 더 커져 있어야, 큰 상태로 있어야 전체 창자의 연동 운동을, 전체 창자가 한꺼번에 움직일 거 아닙니까? 움직일 때 위로 올려주는 압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위로 올려주는 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좌우비대칭이 심하게 발생하신 분들이나 하여튼, 뭐 어떤 연에든 오른쪽 창자가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다리만 이렇게 어떻게 서든 뭐든 활동을 했다.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가스가 확 밀리거든요 그 왼쪽이 텅 비게 되고 오른쪽 가스가 오른쪽으로 창자가 창자 속에 가스가 쏠리게 됩니다 쏠리게 되면서 위로, 올려, 위로 올려주는 올려 힘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스가 코로 정확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 여기서 소용돌이 치면서 맴돌는 현상이 벌입니다 맴돌다가 목에 가스가 들러붙기도 하고 폐로 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흘러 들어가기도 하는데 자 맴돌게 되면 이제 가스가 들러붙으면 이 가스가 약간 유독성이 있습니다. 유독성이 있습니다. 후두에 자꾸 들러붙고 편도에 자꾸 들러붙으면 이제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웃음> 가래부터 시작됐다가 염증이 쓰윽이 발생합니다. 가래를 뱉어보면 노란 게 이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압력이 가스리는 압력이 오른쪽 창자가 더, 더 팽창이 돼버리면 아, 어, 저, 메커니즘적으로, 밀어 올려주는 힘이, 그니까, 러 이쪽 창자가 더 팽창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왼쪽에서 가스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위로 올려주는 힘이, 힘을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어,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 식도에서, 어, 식도와 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도와 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니까, 요거는 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요. 어,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이 아래 턱, 아래 턱과, 어, 위장을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식도예요. 아래 턱과. 자, 자, 이렇게 보면, 아래 턱하고 이 식도가, 어, 위장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이 저작활동, 이빨 딱딱 끌리거나 저작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빨이 다 빠져버리신 분들은 이 저작활동을 거의 못하게 되면 결국 소화불량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은 가스가 못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소화 관련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빠지는 어,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 여튼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제가 눈이 말씀드린 심장에서 <웃음> 심장에서 이렇게 대동맥을 타고 나와서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오름 동맥으로 올라오는 혈관 그리고 밑으로 위장 쪽으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어, 위대동맥을 타고 내려가는 혈관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어, 관상동맥 자이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목오름 동맥 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위쪽으로 가슴 쪽으로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다니 이제 좀 심하게 쓰여 있었다 뭐한 30분 1시간 동안 쓰여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일하다가 보니까 마인은 뭐뭐 어떤 이유에서는 쓰여 있었다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몸이 차가워진다 자 1시간 정도 쓰여 있으면요 여러분들 1시간 정도 쓰여 있으면 피가 상당 부분의 피가 다리 쪽으로 배 쪽으로 내려가 버려요 가만히 서 있으면 자, 차라리 이렇게 막 팔을 흔들고 걸어 다녔으면 이런 현상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납니다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막운동삼에 걸어 다니면 피는 돌게 돼 있기 때문에 팔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피가 어떻게든 돌기 때문에 덜 나타나요 그런데 근데 이 병에 걸리신 분들은 벌써 이제 아래쪽 혈관들이 다 커져 있다고 했죠. 이 위쪽 혈관들은 좁아져 있고. 그, 일단은 뭐 하여튼 제가 걷기를 강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상인들은 걷기 운동을 하면, 뭐, 어떻게 혈관을 계속 이렇게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병에 이미 걸리신 분들은, 걷기를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는 걷고, 그런 다음에 5분 정도는 앉았어 벤치에 앉았어 의자에 앉아서, 자발 운동을 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등산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뭐, 수영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대처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대처를 잘 하시라. 일단은, 뭐, 팔을 열심히 흔들고, 걸으면 피는 잘 돌게 돼 있으면, 돌면서, 그니까, 러몸 어 전체로 피가 돌기 시작해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나쁜 것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 다리가 양 다리가 우리 몸의 하중을 체중을 다 받기 때문에 피가 결국은 다리 혈관 쪽으로 계속 몰리게 됩니다. 몰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쪽에는 피가 점점 줄어들고 아래쪽으로 위대동맥 쪽으로 내려가는 피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언밸런스, 그러니 균형이 안 맞춰지면서 피가 안 돌기 시작합니다. 피가 안 돌기 시작하면 안 돌기 시작하면 폐로 들어오는 피도 점점 줄어들고 심장으로 빠져나가는 피도 점점 줄어들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 여태 보면 기침이 난다 뭐 하여튼 재채기가 난다 혹은 하품이 난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다시 어 피를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피를 위로 좀 끌어올려 주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바라 이게 자바라 운동이에요. 라 운동. 네? 자,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때, 자바라 꾹꾹 눌러서 잡아라 있죠. 그죠? 마뭐 일본 말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한국에서는 일상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잡아라 운동을 해서 피를 올려주라, 그리고 머리를 흔들어서 피를 끌어올려 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은 대처법을 한번. 알아 봅시다. 뭐, 어떻게 치료법이라고 봐도 되고, 대처법이에요. 일단은 기침이 안 멈추시게 되면,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거는 있습니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다 입을 다물어야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이건 뭐, <웃음> 자, 어떤, 입을 다물어야, 다물어야만 됩니다. 아,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어, 아, 자, 입을 이제 다물었습니다. 그죠? 어, 아, 제 호흡법. 여러분, 호흡법은 이제 다, 그, 우리가 대사증후 치료법 2강, 3강, 27강. 27강이, 어, 뭐, 어떤 기본적인 호흡법에, 아, 아, 완결편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27강 꼭 보시고, 그죠? 어, 아, 코흡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침이 날 때는 이제 입으로 했을 때는 왠가 여러분들이 폐가 확장돼 있다, 폐가 커져 있기 때문에 어떠든좀 코보다는 강한 바람을 해서 폐를 자꾸 수축시켜서 여러분들이 치료에 들어가라 이런 뜻으로 내가 입으로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냥 코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약한 30분 정도, 한 시간 정도 계속 코로 한 호흡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상인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대사제목군 과민성 대장제후군에 걸리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가스가 올라오는 힘, 그러니까 혈, 혈관이 벌써 변형되고, 창자가 변형되는분들 그냥 코로 숨을 쉬게 되면, 결국은, 이 폐와, 폐의 압력과 이 비강, 구강의 압력에, 어 사이로 인해서 견뎌내지 못해요. 견뎌내지 못하면서 이게 뇌 혈관이 꽉 땡깁니다. 이쪽으로 쫙 땡기면서 머리가 묵직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걸 뭐한 반나절 정도 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니까 러 그냥, 어 자, 입을 다물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쉰니다. 코로 숨을 쉬는데 그냥 쉬면 안 되고. 단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자, 어떻게 하나 하면, 자, 5초. 5초, 5초란 기준을 뜨겠습니다. 5초. 어, 5초란 기준을 뜨는데, 5초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두세요. 자, 보세요. 5초 합니다. 자, 머리를 한번 흔듭니다. 이렇게. 아, 두번 흔들었습니다. 알죠? 그런 다음에, 바람을 내뱉습니다. 코로. 자, 또 가만히 습니다 자, 코로 또 내뱉었습니다. 자, 이번에 옆으로 흔들었습니다. 자, 이제 또 코로 뱉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한 번만 했습니다. 자, 입은 계속 담은 겁니다. 제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벌렸는 거고, 여러분들은 입을 계속 담으러야 니다 기침이 안 멈추시는 분들은 입을 벌리면, 자, 이 구강과 비강의 압력이 폐를 수축시키는 압력,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버리면 이 압력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폐가 수축이 안 돼버려요. 폐가 수축이 안 돼버리면서 가스가 못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약간씩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흘러 들어가 버리고, 그, 제가 입을 벌리고 호흡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느냐 할 때, 제가 눈 뜨고 있는 동안은 해야 된다. 입으로,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코로라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어. 입으로 눈 뜨고 있는 동안, 자리에 누워있기 전, 누워서는 안 해도 돼요. 누워서는 좀 쉬어도 됩니다. 근데 쓰여있을 때는 폐도 떨어지고, 창자도 떨어지고, 피도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해내야 돼요. 해내고 자발로 운동도 틈틈이 어? 어, 5분이나 10분에 한 번씩 은꼭 팔을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도 흔들어 줘야 되고 네?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보세요. 일단은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빨리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대처하지 못하면 목에 이제 염증이 생겨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는데 아주 약하게, 그냥 가래가 조금 생겼다. 이럴 때는 집중해서 호흡을 하고, 목을 흔들고,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누가 말을 걸어도, 목이, 목이 아프다. 이러면서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게 되면 또 폐로 흘러들어갑니다. 말을 하게 되면.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중요한 전화가. 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기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아 제가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네. 하여 그, 기침이 났을 때, 그러니까 어떻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성기침이다. 만성기침이다. 근데 만성기침이라도 아직, 아직도 여기 목에 저기 안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염증이 안 잡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 이건 한계를 넘었었다.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니까, 아, 이건 한계를 넘었었다 이러면 병원에 가셔서요 아, 어 막, 목이 가래도 긁고, 막, 몸, 컨디션 또 몸살 현상도 있고, 너무 안 좋다, 이러면 병원에서 이제 항생제를 지어주거든요. 어. 그러니까 하여튼, 항생제를 먹고 한아 이틀 된 것이 나면 염증이 내요.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 이제 좀, 감기, 기침이 멈출 때까지는, 아이 그걸 이걸 꼭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꼭 실행을 해야 돼요. 그죠? 자, 5초 기준으로 했습니다. 5초 기준. 자. 자. 목을 흔들고 난 다음에 한 2, 3초 있다가 흠 이러고 또한 2, 3초 있다가 목을 흔 들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목만 계속 하면 안 돼요. 또. 목만 계속 하면 또 또 다른 2차 자극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머리가 띵해진다거나, 피가 이쪽, 이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면 나중에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목만 자꾸 사용하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침이 멈추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어깨도 이렇게, 5초에 한 번씩, 한두 번씩, 한 번이나 두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깨도 몇번 하다가, 또 간간히 머리도 이렇게 하다가, 또 간간히 팔도 이렇게 하십시오 팔도 간간히 팔도 그러니까 어떤 자바라 운동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 가지 자바라 운동만 계속 하면 무조건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나요 한 가지 자바라 운동 아, 나는 목이 너무 약하다 목을 강화해야 돼 계속 머리만 흔들면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어느 카페에서 2차 자각 증상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 분이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아, 정확하게, 어, 아,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 한 가지 동작을 계속 하게 되면, 2차 자각증상이 나타나고, 그쪽으로 피가 많이 가버리면, 예, 혈관에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충격이 오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뒷목이 당긴다, 뭐, 이쪽 뇌가 아프다, 이쪽이 뇌가 뭐, 묵직해진다, 막, 뭐, 뭐, 잇몸에 피가 난다, 막, 뭐, 이런 2차 자각증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피하고 싶으면, 자갈운동을 골고루 하라는 겁니다. 골고루 하고 가끔하다 물병도 이렇게 들고 뭐 회사에 있으면 아또또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아까 좌우 비대칭 그죠? 아, 왼쪽 아, 왼쪽 창자가 더 크고 이쪽에 가스가 더 많이 있어야 우리 몸이 정상이에요. 또 너무 많이 한꺼번에 와버리면 또 이차자가 증상이 나타나요. 왼쪽이 묵직하면서 어, 묵직한 어떤 묵직하면서 너무 많이 가버리면 몸살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하고 그죠 시간을 길게 보고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한꺼번에 막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빨리 치료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라 하고 제가 어, 강조를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창자가 더 크고 이쪽으로 가스가 오른쪽에 비해서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스를 더 많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왼 창자는요 창자의 가스 이동 흐름은 조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건 다리에 달려있어요. 다리를 에다리 드는 동작 자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를 쫙 이렇게 틈틈이 렇게 들어 올리십시오. 안전 상태에서. 어, 서서 하는 것보다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어, 등받이 있어도 등받이 기대지 마세요. 기대지 마시고 이렇게 앉아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자, 왼쪽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자, 이렇게 그냥 발에는 힘 빼고 왼쪽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이쪽으로 타고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시작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점점 이쪽에 있는 가스 양이 많아져요. 많아지면서 전체 창자가 움직일 때 이렇게 위장을 따라서 식도 쪽으로 가스를 밀어 올리는 힘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강해지기 시작하고. 니까 그러니까 기침이 난다라는 것은 식도 쪽으로 는 혈관, 피가 잘못 올라오고 있다 이런 뜻도 되고, 폐가 조금 확장돼서 <웃음> 밑으로 떨어지면서 식도를 정확하게 못 눌러주고 있다 정확한 높이에서 눌러줘야 되는데 못 눌러주고 있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만 계속하면 안 되고 가끔가다 팔도 흔들어야 되고 어깨도 덜썩 덜썩 그래야 되고 그러면서 호흡을 하는데 입을 다물고 5초에 한번 혹은 6초에 한 번씩 이렇게 호흡에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해야만 기침이 멈춥니다 만약 중간중간 입을 벌리고 있다 그럼 여기서 압력이 전혀 발생이 안 돼요 제가 아까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했냐면 제가 아까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그냥 제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좀 부족해요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자, 이게 뭔가 하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더 크고, 이 부분이 좀 작은데, 사실 이 부분이 구강과 비강입니다. 그러니까, 입속 구강과 어코 속에 비강이 있어요. 이 내부의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뭔가 하면, 폐예요, 폐. 폐. 뭐, 양쪽에 폐가 있는데, 그냥 하나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폐의 폐와 이제 물론 식도가 연관이 있는데 폐와 구강과 비강, 호흡을 할때 우리가 호흡을 할때 폐를 수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압력을 이용해서 폐를 수축을 시키는 겁니다. 구강과 비강 근데 입을 자꾸 벌리고 있어 버리면 결국은 폐 수축이 잘안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입을 벌리고 사는 사람들은 소화불량 증세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빨리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60대가 돼야 소화불량이 나타난다면 입을 벌리고 사시는 분들은 30대, 40대에 벌써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폐가 더 빨리 떨어지고 폐쇄성 폐질환이 더 빨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저희 딸도 입을 벌리고 니는아 저도 저도 평생 을 입을 벌리고 사던 사람이에요. 구강구조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구강구조가. 코로 숨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코가 막혔고, 이전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을 벌리고 살고 싶다면, 입으로 계속 내쉬는, 들이마시는 거는 좀 신경을 끄고, 내쉬는 동작을 습관적으로 계속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살고 싶다면. 물론, 여러분들 치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으로 내쉬어야 됩니다. 그냥. 코로만 하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머리가 땡깁니다. 뇌가 땡기면서 문제가 생겨요. 아 그러니까 코로 하고 싶으면 계속 잡아라 운동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입을 다물고 잡아라 아 코로 숨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 계속 머리를 5초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머리를 흔들고 혹은 어깨를 흔들고 혹은 팔을 팔 운동을 하면서 이러면 머리가 땡기는 현상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심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타날 수도 있고 좀덜 심하신 분들은 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하면 비염도 사라지고 목에 뭐 가스가 들러붙는 현상 편도, 편도가 자꾸 붙는 현상 구두가 붙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5분에 한 번씩이나 10분에 한 번씩 이라도 좋으니까 한 5번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스가 조금 더가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실검 가시신 분들 있죠? 그죠? 가스가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제 왼쪽에 있던 가스가 뭐 음식을 먹자마자 빠르게 내려가다가 일로 올라와서 빠르게 왼쪽, 오른쪽으로 가서 빠르게 대장 쪽으로 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뭐 가스가, 가스가 발생하자마자 반기 형태로 계속 나가 버린 거예요. 자,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가 왼쪽에 조금 더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왠가 그분들은 창자가 벌써 일자로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끝으로 갈수록 나팔관 모양으로 점점 커져가는 그런 현상으로 창자가 변형되어 버린 거예요. 변형되어 버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 가스 실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텀텀이 왼다리를 들이셔야 되고, 사실은 모래주머니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모래주머니, 여러분들 모래주머니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실험 중에 있습니다. 실험 중에 있는데, 이건 저는 확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절반으로 떨어뜨려 줄 떨어 줄수 있는 치료 기간도 절반으로 떨어뜨려 줄수 있는 그만큼의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모랫주머니 차고 싶다면 사지에 다 그래야 됩니다. 사지에 중형을 어.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든 하여튼. 오늘 기침, 기침 대처법 기침 치료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는데 자 그죠 다시 염증이 좀 심하게 잡혔다 이러면 일단 무조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십시오 근데 아 요정도는 내가 기침만 안 나면 싸그러 들겠다 치료가 되겠다 이러시면 자 입을 담고 계속 아 집중을 하세요 호흡에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침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쓰이있는 시간을 좀 줄이세요 원래 감기 걸리면 무조건 병원에, 병원에 가면 독감 걸리면 무조건 눕혀버려요. 못걸어다니게 하는 겁니다. 왜 가면 다리를, 누워있으면, 일단은 다리에 가있던 피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 있되면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기에 걸렸는데도 막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사람 계속 감기가 더 심해지고 혈관도 변형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걸려요. 누울 수 없다면 앉아서 누워서도 가만히 누워 있지 말고 왼 다리를 이렇게 발끝이라도 까다까다 하면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아까 이제 5분에 한 번씩 한 5번 이렇게 뭐왼 다리를 살짝 살짝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리고 가끔가다 누운 상태라도 팔을 이렇게 좀 움직이시고 가끔가다 이빨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식도를 통해서 올라오는 피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 위장도 덜썩 덜썩 거립니다. 이빨을 계속 이렇게 하면 위장이 덜썩 덜썩 거려요. 그, 그런 그 느낌을 가져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이빨을 한참 그리면 위장이 덜썩 덜썩 거립니다. 그 하여튼 오늘 기침을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가스가 안 올라오다가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거 대처를 잘못하면 반드시 감기에 걸립니다. 감기에 걸려 버리고 어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 주시고 그죠? 어, 주변에 혹시나 기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동영상을 꼭 한번 보라고 좀 전해 주시고 뭐이 동영상만 봐 갖고는 그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곁들여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그런 기침을 계속 방치해 버리면 폐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폐로 계속 계속 들어가 버리면 폐렴이 오고 뭐 폐수종이 오고 막 여러가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만성 폐 질환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기침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동영상 꼭 보라고 하시고, 어좀 여러분도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혹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떤 카페나 이런 데 있으면, 그냥, 좀, 이 동영상을 좀 추천하고 싶으시면,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그냥, 그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열심히 설명해, 해놓으니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막그 글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 2차 자각 증상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런 데 노출되버리고 혹은 또 잘못 판단해서 치료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릴까 봐 제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그 어떤 혹은 어, 음, 그 하여튼 많은 분들이 또 입행해서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시고 어. 저를 돕는 것보다 하여튼 주변 분들 이웃들을 좀 도와주면서 사는 게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하여튼 어, 제가 하여튼 계속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